갈래 난 어디든 좋아, 난 좋아, 좋아 언제든 좋아, 좋아, 좋아 every day a new day what's up 먹방 극방 뷰티풀 whatever you w a n t 신쿡,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편의점 먹방 그럼 빠르게 먹어 보러 가실까요? see you 먹고 싶었던 게 있으면 영수증통 있어요. 아싸 이거 세개다 냈고 오늘 디저트 특집이다. 아, 카레도 있으면 카레 먹고 싶은데 냉국 카레 이거 하나 누가 가져가 전에... 황치즈 이거 도 맛있겠다. 그래 나 진짜 몰라. 나 진짜 몰라. 디저트 특집을 이렇게 할줄 몰랐어요. 음료를 찾다 달달한 거 있으니까 커피가 있어요 너무 푼가? 아니야 근데 오늘 음료가 많기 때문에 제로 그것 중에는 페트 제로를 주세요 이거 원플러스아 원플러스 원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죠? 괜히 먹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네. 복 많이 받고 이거 할지 어? 별로 없 빠... 뭐예요? 별로... 어? 어, 저 그것도 살게요. 음. 어? 오늘은 디저트 특집. 일단, 플레임부터 먹어야겠다. 연세 우유. 야, 그걸 어떻게 다 먹냐. 그래서 이 이거 빼고 다 먹으려고요. <웃음> 네. 달지 음. 않은 크림이에요 빵은 얇고 크림인 것 같아요 홍치색도 먹고 싶은데 참을 게요그 다음은 팥. 이 레이더는 비슷비슷하구요. 우유 크림빵에 크림의 한 60% 멀다 해야 돼요. 팥이 20. 전체적으로 좀 안에 필링이 좀 적긴 해요. 이거 두 가지 다 이래요. 구하기 힘들 때는 뭐 팥을 먹으면두 가지 맛. 이 밑에 깔린 게 신의 향수요 크림도 부들부들 뭐 빵도 부들부들하니까 씹는 게 역시 그냥 넘어갔는데 후덕한 초코 브라이니를 약간 좀 바삭하게 구워낸 느낌? 쿠키 과자인데 엄청 쫀쫀한 초코 약간 그런 느낌? 남자 집사2 싫어한다남 싫어하기 때문에 바닥 찔르고 뭐가 무슨 잖아요 아. 손님빵을 보니까 약간 요건 애기 같아. 야, 이렇게 몸는 쏴야, 안좋 어? <신기하다. 웃음> 네. 어? 사라요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요 아, 아, 나는데 <웃음> 제가 원래는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 이게 다 음식이었으면 가능했을 텐데 뱃속에서 이제 크림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단 연세 시리즈는 편의점 제품에 그런 거에 치고는 되게 만족했고요 전네가지를 한꺼번에 먹었잖아요 한꺼번에 안먹고 이제 각각 따로따로 먹었을때는 만족감이 더 있을 것 같아요 황치즈를 제일 마지막에 먹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데 황치즈 두가지를 먹었잖아요 연세를 먹고나서 이제 꼬치가 약간 치즈맛이 덜하다고 해야되나? 어뭐 연세는 더 진했는데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꼬치 하나만 먹고 포장을 했고요 편의점 사장님이랑 친해지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웃음> 얼털결에 연쇄 특집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이렇게 쌓았고요 원래 오늘 두 가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 안될것 같아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고기 만들어봤으면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비닐 드는 팔로 카메라를 드니까 떨리네 신크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목소리도>